연 계랑 자유의 시계 어, 너무 이 그렇구요. 얘네들이 계속 가고, 자유의 신경계는 계를 계속 고 음, 이런 유식적, 좀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 그래서 우리는 대뇌의 영향을 받고 움직여요 음, 중추가 돼서 얘기를 해 '어, 교감에 됩니다'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이전 왜야? 이거... 그 형의 기회가 갈라?' '응, 그형정에 그래, 그 형이 전 정도가 아렇가 '그래, 저게... 이 그래서 가르칠... 아, '어, 그렇겠나 이렇게 하고이고